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해탈은 절대로 딴거 갖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해탈은 그죠? 우리가 부처님의 수행 방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뭡니까? 나의완 우리가 뭐 다른 말로 나의 완성 그죠? 그, 그 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뭡니까? 근본 그거로 받아들인다면은 거기에는 딴길 없습니다. 해탈하는 길은 해탈의 문은 뭡니까? 무슨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거 하면은 무상고와 무또세 그 가지를 보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무엇의 법의 아니요? 법의 무상고무아 요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우리 불교가 2 6 0 0년에 내려오면서 여러가지 현상들하고 섞이면서 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말씀이 흐려져 있다는 겁니다. 뭐에 흐려졌습니까? 빤야띠에개념이 확사이갖고 자타일세 성불도 어떻게 성불 안다는 말입니까? 저 아직 한국에서 제가 뭐참 못나서 그렇겠지만 한국에서 2 0몇년 중노를 하면서 그죠? 어느 스님으로 붙어도 이것이 해탈의 문이라고 저는 못 들었습니다. 통이불교를 하면서 아비달마를 보면서 이 귀중한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막 목소리도 커지고 그죠? 왜냐하면 저는 아직 뭐 해탈의 문을 열고 나가지 는 못했지만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에서는 자 청정 노론을 보고 특히 요번 태국 가서 그죠? 막 이거는 막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 법 믿고 출가한 사람이 무를 갖고. 내 우리 그니까 불자들의 내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될 겁니까? 부처님 가르치 아닙니까그 불교의 목표는 뭡니까? 해탈 열반 아닙니까? 뭐 북방에서 말하는 승불, 해탈 열반 승불 말로는 자타일식 승불도 하면서도 어떻게 승불해란 말인가? 맨날 뭡니까? 예불 하면서 자타일식 승불도 지극한 마음으로 그래갖고 해탈 열반 <웃음> 대면 좋겠지만, 그러고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무상, 고, 무하 중에. 그럼 이거 세계를다 봐야 되느냐? 다 봐야 된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세계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다볼 필요 없습니다. 자기 근기에 맞게, 자기 성향에 맞게 무상을 뼈쓰리게 느끼는 사람, 무상을 깨뚫어 보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해탈한다 그랬고, 그죠? 삶이 정말로 고다. 그죠? 이 인생이란 게막옷 그 덩어리다 이거는 막눈들을팍 치면은 그것이 해탈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요즘 괴로움 얼마나 많습니까 괴로워서 딱히 자살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한 생각 똑 돌이켜서 그죠? 괴로움을 즐감하는 사람은 그죠? 그거를 통해서 이것이 해탈의 관문이 된다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뭐큰 그죠? 저 밖에 뭐 10만 8천이 가가지고 안 그러면 뭐 돈을 뭐수0억을 들이 갖고 <웃음> 해탈 열반을 얻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행복을 통해서 해탈 열반이 얻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을 통해서 그죠? 얻는다는 거. 그 다음에 무아라는 거. 실체가 없다는 거, 나를 구성하고 있는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거, 거기에 철경 하면은 거기 해탈 열반의 문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이런 가장 분명하고 그죠? 가장 기본되는 가르침을 알고 인자 부처님 가르침을 그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허무가 붙는 게 아니고, 그죠? 제 경험에 보면은 뭡니까? 자, 거기에는 뭡니까? 소위 말하는 감동이 생기고, 그렇죠? 왜냐면 하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보이니까 감동이 생기고, 여기서 그랬지만 뭡니까? 무상을, 뭡니까? 깨뚜르보는 사람은, 무상을 절감하는 사람은 믿음으로서 패탈을 성취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무상을 봐야, 이건 제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같아요. 옛날 선생님들한테도. 무상을 철저하게 뺏시리게 느끼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믿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정도론에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무상을 보는 자야말로,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거를 하고, 그 다음 뭡니까? 괴로움을 철견하는 사람은 뭡니까? 삼매. 산매. 삼매는 행복이잖아요. 괴로움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행복을 귀중함을 압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는 괴로울 것 없는 그 행복에 깊이 그죠? 몰입해서 삼매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를 괴로움을 절감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이 뭡니까? 삼매를 성취하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화는그 해탈의 그, 그, 관문이 된다는 거. 근데 이거를 그, 그또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린 그 중요한 약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중요한 게. 개념에 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전부 개념에 가려있기 때문에 법을 못 봅니다. 부처님은 법을 보라 그랬는데, 그죠? 법은 아까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82가지 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아비담마 길라잡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많이 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법을 봄으로 해서 우리가 뭡니까? 그죠? 해탈열반을 성취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빤야띠에 가려서 못 본다. 그러니까 법을 본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 무상고, 무화를 보는 거다. 그렇죠? 모든 법은, 그죠? 그것이 아무리 좋은 법, 수성한 법, 굉장한 법이라도 무상고, 무화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상고는 예를 들어서 열반까지도 무상고는, 열반에는 무상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열반까지도 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알수 없는 겁니다. 이걸 갖고 우리가 머리를 막 분석하면 그런 벌써 이, 이 개념입니다. 깨달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법 무화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법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왜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가 이제 왜 중요한가 아시겠죠? 그죠?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우리가 부처님이 왜 설하셨습니까?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설하셨고, 요거는 뭡니까? 무상고, 무화를 요세계 중에 하나를 깨뚫어 봄으로 해서, 그죠? 우리가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 어떻게 요거를 깨뚫어 볼 것이냐? 그죠?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그죠? 나누어서, 이, 그, 그걸, 그, 설하시고 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에서, 이제, 겨,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를 통해서 도대체 뭐를 하자는 말인가? 그죠? 반야띠를 해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의 핵심은 해체입니다. 해체. 해체한다고 해서 지금 이 대가 있던 게 뭡니까? 확 없어지 버린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죠? 개념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해하고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렇죠그 우리 상자부 불교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이바짜와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와딘이란 말은 무슨 논자, 뭐를 주장하는 사람 이, 이, 이런 뜻이고 그죠? 와딘, 뭐 말하는 사람 이 말입니다 그죠? 위받자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위받자는 뭐, 뭐, 이건 일본 사람들은 분별이라고 옮겼습니다. 분별이라고 옮겼데요 이건 분별이라는 건 아니,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분별을 한다면 뭐사랑분별하는 뭐, 뭐 뜻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뭐, 바로 분해, 해체,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생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이렇게 바자는 말은 디바이더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나눈다는 말입니다. 그 위는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분리해서 나눠버리는 거를, 그죠? 서라는, 그, 파, 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부처님, 그, 그, 그 상자부라는 말은 부처님 정통 집계제자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계제자들의 가르침은 뭐를 가장 핵심으로 하느냐. 분해하고, 해체하고, 분석하고, 나눠버리는 거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분해, 해체.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를 분해하고, 해체합니까? 개념을, 그죠? 분해하고, 해체해버리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개념을, 빤나띠를 뭡니까? 해체시키버리면은 뭐가 드러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허무합니까? 아니죠. 법이 드러나는 겁니다. 생생한 법. 그죠? 살아 숨쉬는, 그죠? 생생한 법. 그죠? 그, 뭡니까? 우리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그래서 이 법을 보는, 보는 자는 뭡니까? 저어디 인용을 해놨는데요. 법의 맛이 뭐라 그러나내 이쪽 면 마지막에 보십시오 법의 보시가 모든 보시를 이기고 법의 맛이 모든 맛을 이긴다 법의 기쁨이 모든 기쁨을 이기고 가래의 소멸이 모든 괴로움을 이긴 이나 저는요 그죠 그래서 법의 맛 법의 기쁨이 나선다고요 그렇죠? 법을 보는 자는 허무해지는 게 아니고 그죠 법을 보는 자는 참다운 기쁨을 누리게 되고 참다운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절대로 이거 허무하고 상관이 없 우리는 오히려 개념을 가지고 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불행해지고 허무해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법을 보는 자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그죠? 가장 뭔가 행복하고, 그죠? 기쁨에 충만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해하고 해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법회 이를한번안 보면 섭섭하니까, 그죠? 그, 몇 쪽이고. 50쪽 그거 한번 펴보십시오. 그 밑에 그 줄을 한번 봅시다. 그 명상 주제를 이, 우리 주석세 보면 수, 이 우리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에서는 21가지 명상 주제를 가르친다고 이야기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 분해해서 보는데, 그렇죠? 나라는 존재를, 그죠? 우리가 사실은 뭡니까그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은 우리 해탈 열반을 막는 가장 큰 개념이 뭡니까? 나라는 개념 아닙니까? ?죠? 나라는 개념 그걸 우리는 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해체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들숨 날숨 있잖아요 우리가 들숨 날숨을 집중해서 이거를 관찰하고 있으면 뭡니까? 거기에는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만 그 일어나고 멸하는 현상만 있을 뿐이지 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니까그 수행을 통해서 깨뚫어 그 이제 그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덜숨날숨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체도 사실은 개념입니다. 이제 건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덜숨날숨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법을, 그죠? 법의 무상고무화 중에 하나를 이제 궁극에 의해서는 그걸 보는 거고 우리가 덜숨날숨만 보고 있어도 뭡니까? 그죠? 그것만 보고 있어도 나라는 개념이 거기서 해소가 되어버리고 해체가 되어버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 자세 있잖아요. 행주자와 가고 있는 거. 그죠? 가고 있는, 우리는 뭡니까? 잠재, 잠재적으로 내가 간다는 생각을 항상 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죠? 여기에 집중해서 보면은, 거기에는 간만 있습니다. 간다는 건 더, 그 다음에 나올 겁니다. 여섯 가지로 분해해서, 들어서, 그 앞으로 내서 그죠? 내려서 땅에 딛고 힘을 주고 하는 고그 현상만 있는 겁니다. 그죠? 다시 왼발이 갈 때는 왼발이 이렇게 해서, 그죠? 땅에 딱 내려지는 고현상 그 있는 겁니다. 그죠그래 이렇게 개념으로 보지 않고 어떤 특정 현상에 집중해서 그것만 고것이 변해가는 것만 우리가 보물해서 이런 그, 그 개념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해체시킨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4가지 네 분명히 알아차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가지 몸의 형태 이 32가지 몸의 머리털, 몸털, 발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32가지로 분해하고 해체해서 이걸 계속 외우고 그죠? 외우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이러면 뭡니까?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몸에는 32가지가 모인 거라는 겁니다. 32가지 어떤 뭡니까? 몸의 요소들이 모여 가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해하고 해체해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근본 물질. 우리 몸은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 지수화풍. 여기서 지라 것, 는 것은 뭡니까? 딱딱한 성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경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핵심은 뭔가 하면은 나라는 존재를 해체하는 겁니다. 해체해서 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챙기는 공부의 핵심입니다. 해체해서 보는 겁니다. 해체해버리건 뭡니까? 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정이 경의 비유가 보면 뭡니까? 그 소를 잡아가지고, 우리 여기도 아마 나올 겁니다. 청림 노론에 나오는데. 소를 잡아가지고, 그 좀, 뭡니까? 부분, 부분 나눠가지고, 우리가 그걸 그 파면 여러분 그, 저, 뭡니까? 저, 저고 뭡니까? 그, 슈퍼마켓 가가지고, 그죠? 소, 소 고기 삽니다. 그럼 소주, 소주십시오 이랍니까? 알잖아, 그죠? 소고기 달라 그러잖아, 그죠? 고기 달라 그러고 그 사람도 소주도안 안 하고 고기 판다 그러잖아, 소고기 판다 그러잖아, 그죠? 소고기가 뭐 쇠고기라 그럽니까? 죽은 거라 뭐 뭐쇠라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버리잖아, 그죠? 분해해버리면 그거는 소라는 건 없습니다, 이미. 그죠? 우리가 모아놨을 때 소가 있지 분해해버리면은 소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수행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부분 부분으로 해체를 시켜서 분해해서 보 보면은 뭡니까? 내라는. 그죠? 어떤 개념, 이런 거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고 여러 가지 법들의, 그 법들이 모여서 일어나고 멸하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의 흐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보는 거, 그죠? 본다는 거는 뭐 그러니까 확인이라 그랬죠, 그죠? 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그 봄으로 해서 이것이면 뭐 개념이 싹해체돼버리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은 찰나생 찰나멸입니다. 법을 예를 들어서 개념을 가지고 법을 보면은 그거는 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법상입니다. 법이라는 개념이 지나지 않거든요. 법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찰나생멸을 보는 겁니다. 생하고 멸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개념이 없어지면은 보지 마라 그래도 뭡니까? 개념이 해체가 되버리면은 거기에는 법의 생멸을 본다는 겁니다. 그죠? 렇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 상자부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를 그 뭡니까? 그위바자와 딘이라고 이제 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그 경에 있는 그거하고 좀그 적용을 시켜서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한 10분 다 합시다. 그, 어고 인용 중에서 그 이쪽 펴보십시오. 그 밑에 그 법의 보시 그 위에 보면은 뭡니까? 여모, 이옥, 캐탈 일어나죠. 그죠? 그죠? 이게 이제, 경에서 나오는, 그럼 어떻게 해탈하느냐는 이 문제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탈하느냐? 염모와이 욕을 거쳐서 해탈한다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초기행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위에 보면은, 사배 상카라, 니짜띠 야다, 빠냐, 야, 빠사티 아타, 니핀다티 두케, 에사, 에 담모, 에사, 마고이스티야이나죠 그죠? 이게 뭔가면은, 하 이제 여기서 뭡니까? 모든 법들이, 여기서 상카라라는 것은 위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법들, 법들 중에서, 그죠? 우리 법 중에서 상카라는 말은 위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반을 제외한 모든 법을 상카라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법 이 무상하다고 지혜로서 보는 사람은, 여기도 본다는 말이 나오죠. 이 법국에서 억수로 유명한 그, 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아타 니빈다티 두케. 뭡니까? 괴로움에 대해서 염호한다는 겁니다. 우리 염호이라는 게 여러분 감이 잘안 오죠? 염호는 한국말로 하면은 저는 이게 제일 좋은 말이라고 봅니다. 는들이 친다는 겁니다. 그럼 는들이가 뭔거 알죠? 한 번, 눈들이 치면 뭡니 다시는, 그죠? 다시는 쳐다보기 싫고, 다시는 상종하기 싫고,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눈들이란말입니까 그죠? 그니빈다띠란 말은, 그 니피다란 말은 그 여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무상고 무아 중에 하나를 깨뜨려보는 사람은, 그죠? 이 세상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라는 그 존재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눈들을 치는 겁니다. 그죠? 넌들을 치기 때문에 완전하게 눈들이 치면 그게 허탈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넌들이 안 치는 사람은 뭡니까? 죽어도 해탈 못 합니다. 그래서 무상을 보는 사람은, 넌들이를 못 치는 사람은 무상을 못본 사람입니다. 넌들이를 못 치는 사람은 아직 괴로움을 못본 사람입니다. 넌들이를 못 치는 사람은 무아를 못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상을 안다, 그죠? 무상을 봤다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넌들을를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의 출발은 내 자신입니다. 로가라는 말은 주석 <웃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 보면 알겠지만 세상이라는 말은 냅니다. 네. 나라는 존재라. 여기서 그죠? 법을 보는 사람은 법의 그 찰나생찰나멸라는 것을 보는 사람은 세상에 눈들이 칩니다. 스님들이 왜 출가합니까? 왜 출가합니까? 넌들이 치기 때문에 출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또스님들 출가해갖고 왜또 엉뚱한 짓을 합니까? 넌들을 못 치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는 거 이유는 부처는 가르침에 이땅에서 보면 너무나 자능합니다. 출가할 때는 넌들을 쳐서 출가했는데 아직까지 뭡니까? 확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대한 뭐가 남아있으니까 그죠? 또뭐좀 이래 헤매기도 하고, 그죠? 그렇다가 또 뭡니까 확또 눈들이 치면은 또요만큼 벗어났다가 이제 그래 하는 겁니다. 그 스님들이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아 눈들 아직 못 쳤구나, 그죠 그래서 저는 <웃음> 이 니피다 위라가 위무띠는 초기경에서 아주 많이 나타나는 증명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상을 보면은 무상을 보고 눈들을 치고 여기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저 이쪽 재료에 보면은 비구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거 나오죠, 그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아니면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노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상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 무상하고 괴로움이요 변하기 마련인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때가 그, 나온 게 뭡니까? 무상고 무화를 이야기했죠, 그죠? 처음에 무상을 이야기했고, 두번에는 괴로움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뭡니까? 무아를 이야기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는 것은 이건 원을 이야기합니다죠. 물질, 그 다음에 느낌, 인식, 상카라, 아르마리, 그죠? 원이 뭡니까?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잖아요, 그죠?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다섯 가지로 나눠서 볼 때는 이제 뭡니까 물질, 그러니까 몸, 그죠? 느낌, 인식, 그니까 심리 현상, 그 다음에 아르마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요 요 요소들이 무상하고 괴롭고 무화라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결론이 뭡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염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눈들을 치게 되고 눈들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눈들을 치면 탐욕이 생깁니까 죽어도 탐욕이 못생깁니다 그래서 죠그 탐욕이 없어지고 그를 우리가 위락가라고럽니다 그죠? 이 욕을 하게 됩니다 그 위락가라는 말은 욕심이 싹위락가라는 말은 초기적인 의미는 빛이 바래는 겁니다. 빛바래는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색깔 확 변해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오래되면은 그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빛이, 욕망이 빛이 바래고, 그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벌써 이거는 주석서 이야기가 아니고 경의 가르침입니다. 초기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하가 해탈의 관문이고, 그죠? 이 해탈의 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바로 니삐다, 위라가 위무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콘테스트 다른 문맥에서는 좀더 좀 구체적으로 또 나오는 것이 다섯 가지 내지 여섯 가지 나옵니다. 염모고미에입니다염호 그 이옥, 지멸, 고요, 초월지, 깨달음, 열반. 이런 나오죠. 그죠? 또 이런 정형구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정형구든지 출발은 뭡니까? 염모입니다 그죠? 그 우리는 개념의 속기 때문에 그죠? 염호를 하지 눈들이를 못칩니다. 꼭 어? 개념 뭉치가있생니까 뭡니까? 그 뭡니까? 편지들으면 그렇게 좋은데요 뭐. 어? 좋고 뭐 굉장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 뭡니까? 여러 가지 이 뭉치가 있으니까 뭡니까? 여 예?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이 뭡니까? 특히 뭡니까?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느낌 아닙니까 그죠? 즐거운 느낌으로. 그죠? 가득 차가 있는 이 세상에 염호를 해라 하면 <웃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개념을 제외하고 그걸 들여다보면, 은 뭡니까? 그거는 정말로 무상한 것이고, 넌들이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확실하게, 이 넌들이하고 또,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이, 허무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넌들이는 허무가 아닙니다. 어, 넌들이는 허무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허무한 쪽으로 되는데, 그죠? 우리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넌들이는 법을 봐서 일어나는 세상에 대한 집착이 딱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는 이것이 기본입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이 딱 끊어지야 보살행을 하지. 세상 집착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보살행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의 뭡니까 무언가를 위해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능들이가 일어나서 그렇죠? 세상에 대한 그런 욕망이 끊어질 때, 그렇죠? 우리가 그때 비로소 참다운 그 우리 조생물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참다운 보살행이 이또 가능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제가 오늘 이제, 대강 이렇게 이제 제가 느끼고 가장 법의, 법에 대해서 제름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한테 말씀을 잘다 드렸습니다 개념을 극복하는 것 그 다음에 해탈의 세 가지 관문. 그죠? 이 관문을 우리가 열기 위해서, 그죠? 구체적으로 이제 개념을 극복하고 구체적으로 해탈의 관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내 자신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몸뚱이, 그죠? 느낌, 마음, 그럼 여러 시까지 심리현상.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개념을, 빤야띠를 가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게 뭡니까? 법의. 그 때는 뭡니까? 법들의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죠? 그 우리가 일어나고 멸하는 걸 보게 되면은 뭡니까? 거기서, 그죠? 그 어떤 그 잘못된 인식, 관념, 이런 이런 게싹 해소가 되고,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해탈 열반이 그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챙기는 공부는 바로 이런 그 해탈 열반을 그 성취하는 그 이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유일한 길이라고 합니다. 애까야나라고 하거든요.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옮겼습니다. 이거 말고 길 없다는 말입니다. 해탈 열반으로 가는 오직 하나의 길. 자, 이거 말고 무슨 길이 있습니까? 내가, 해탈 열반은 내가 얻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관찰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일어나고 멸하는 그 법을 봄으로 해서 해탈 열반은 그니까 그, 그, 그 문을 우리가 그죠? 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의 가장 뭔가 그러니까 핵심적인 근본 가르침에 입각해서 그, 체적으로 생생하게 그 해탈 열반을 실은 해가는 방법으로 설하신 것이 이내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다. 이렇게 오늘 그좀 개략적으로. 중요한 줄거리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걸 설명하고 있고 주석서에서는 또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음 시간부터 아홉 번에 나누어서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는 법기 마치고 차를 한잔 하시면서 그렇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